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프 메이크업하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경식쌤한테 속눈썹만 따로 받고 왔어요 예쁘죠? 지금 서드마인드 스튜디오 앞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?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 갑자기 잡힌 두 번째 촬영이기도 하고 또 짐이 개인 옷으로 좀 촬영하는 것이 몇개 있어가지고 짐이 좀 많거든요? 안녕 여기에다가 검정 바지, 반바지 고 레인부츠 신고 찍고 싶은데 우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비 오는 날 느낌 밑에는 이렇게 레인부츠 신었고 이렇게 <웃음> 와,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피곤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니까 또 신나네 잠깐 이거만 걸쳐 볼게요 조금 약간 드레스 같은 거에 이렇게 좀. 이렇치면서 같이 이러고 입으면 괜찮을 그렇지 예쁘다. 이런 색 너무 잘 봤는데? 야. 나보다 예쁘안되데 오늘 촬영할 시안들인데 작가님께서 이만큼 더 찾아주셨어. 네? 가지고 내려갈 어 네. 대박. 원래 어? 그 처음 아, 완전. 예, 첫 음... 촬영할 때 배경으로 음. 썼던. 제나다녀 <웃음> <웃음> 재미없어? 응! <웃음> <웃음> 음, 가부장 <웃음> 오이, <웃음> 어 이거 이거 이쁘다 어 이런거 귀엽다 어 이것도 이쁘다 아 그만 만지라고 감사다 근데 이렇게멋찍어 진짜 예쁘다. 아니 작가님이 너 워낙 금손이셔서 이 응. 장소를 캐치하는 게 너무 신기해. 예쁘다. 응? 신기해. 지금은 약간 꼬마 신랑 신부분. 똑딱이의 옆. 어 넥타이 진짜 예뻐. 결혼식장 갈때 이렇게 가벼운 거 하면 너무 예쁘겠다. 뭔가 로맨틱하면서. 좀 발랄하면서 상큼! 으서, 으서! 얼굴 앞으로 좀 갈아줘 대형에 잡아볼게 이렇게 잘 갈아줘 멋있어! 작가님 진짜 멋져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니다 이번이 더 뭔가 자연스러워서 음. 색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. <웃음> 뒷모습도 너무 귀엽다. 멜빵이랑 <웃음> 레인부츠랑 너무 잘 어울려. <웃음> 예쁘다. 비 막는 법을 몰라서 나도. 이렇게 막잖아. <웃음> 이렇게 하고 왔었어. <웃음> 나도 이거 <웃음> 헷깔리는 것처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음. 재밌게 와와 e x p 이 음. 잘나왔다오 이게 진짜 예쁜 거. 빨 어머. 어머. 잠깐님. <웃음> <방깥입. 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잘나아는데 너무 예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지난 촬영 때는 약간 좀 이런 영화 같은 무드의 그런 흑백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좀생동감 있고 좀 이렇게 달랄한 느낌의 음. 빈티지 영화 음. 이런 느낌 그냥 별칠게요 어깨 음, 괜찮아요? 어요 좋아요 여배우 시상식 같은 여기 하우스 도산 아니에요? <웃음> 너무 예쁘다 아, <웃음> 큰일 <웃음> 음, 오케이. 두. 하나. 둘, 셋. 예, 지 좋습니다. 아, 재밌는데? 어 <웃음> 잠깐, 모리터 할게요. 너무 예뻐. 내 사진 단독으로 하나 걸면 안 돼? 응. 짜잔. 지금은 조금 더 캐주얼한 약간 이런 커플 시밀러룩 느낌으로 챙겨온 옷 입을 거예요. 혼이 다 빠졌어. <웃음> 힘들어? 응. 열정 포토 민선이. 신랑 보이세요 이안잘안래잘어울려리는거야레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이래서 남편 여기만 보세요. 짜면 물 나올 것 같아. 어 이것도 이쁘다. 여러분, 이제 추가 촬영 끝났고 진짜 최종! 원래는 사진 셀렉을 하러 온 건데 오늘 끝까지 한 번에 하고 사진 셀렉을 또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 완성본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 안녕.